세월의 흔적에 따라 낡고 까진 기존 기어봉을 교체하기 위해 입고 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UPS 기어봉 EDS-003LT입니다. 003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늘 준비한 제품처럼 기어봉 하단에 화려한 무드등이 있는 제품이 있으며, 무드등 없이 심플한 제품도 존재합니다. EGS-003FL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필스 기어봉의 특징으로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환경에서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기어봉에 위치한 버튼으로도 비상등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시프트 레버도 더뉴소렌트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 비롯해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레버 어셈블리를 탈거하고요. 기어본과 동봉된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작동 부위에는 그리스를 도포해 주고요.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비상등 기능을 위한 배선 작업을 진행하고요. 기어본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 기능과 함께 변속 시각 단에 맞게 인디케이터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어봉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으로 언제든 비상등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